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. 지즐입니다 오늘은 지즐이 예전에 cd 드라이버 있죠 cd 드라이버에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dc 모터를 하나 추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으아, 으아. 문을 열고 닫는 짜잔, 짜잔, 짜잔. 그 친구들과 뭐 여러 뭐 부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을 조반기라는 친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포맥스를 좀 많이 사용했었죠? 그때 사용하고 남은 조각들인데요. 두께가 3 t 짜리 포맥스. 이렇게 필요하고요. 짜잔. CD롬에서 추출한 네, 이런 모터가 하나 있고요. 1 0 k 옴까지 조절할 수 있는 뭐 그런 훌륭한 가변 저항이에요. 온오프 스위치랑 DC 앙컷 잭입니다. 4개 이상의 작은 네오디움 조각들이 좀 필요한 거 챙겨주시고요. 아, 구성품이 이번엔 좀 단순하죠?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자, 일단 포맥스를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가로 10cm, 세로 10cm짜리 판때기 2개랑 2.5cm에 10cm짜리 긴 막대 형태로 4개 이렇게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가지를 세우게 되고 뚜껑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케이스는 저희가 완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선들을 전부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배선을 진행하게 될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, 네 일단 모터가 있죠 자 그리고 가변저항도 있죠 자, 우리 스위치가 있으면 될것 같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되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플러스에서 나와가지고 스위치를 한번 연결을 시켜준 다음에 가변저항의 한쪽 다리에 들어가서 다른 다리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된 다음에 모터로 연결이 됩니다. 이제 나머지 모터는 쫙 가서 다시 마이너스로 딱 들어가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통전이 되겠죠? 오 너무 간단해 DC 입력이 딱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스위치입니다. 스위치도 이대로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가변저항이죠 가변저항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3개가 있는데 양쪽 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것을 포함해서 오른쪽 또는 왼쪽 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모터, 에어모터 한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는 쭉 나와서 DC전원에 마이너스 단자로 들어가면 끝입니다 단순하죠 소자들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좋았어 이런 식으로 정말 아까 전에 제가 그렸던 도면이랑 아주 빼다 박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배치는 잘한것 같습니다. 네, 한 가운데다가 모터를 둘 예정이고요. 어, 뭐 스위치 뭐 가변 저항, 전원 플러그 이런 식으로 다 벽면에다가 몰아서 붙이게 될 건데요. 여기 소자들의 입구들을 크기를 맞춰 가지고 하나하나씩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스위치의 사이즈를 대충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9mm에 13mm 짜리를 이쪽에다가 구멍을 뚫어주도록 할게요 이런식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진 세팅이 완료된 것 같죠? 자 그러면은 이제 너무 뻔한 작업 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벽면으로 세워가지고 제가 일단 테두리 네 군데를 다 막아주도록 하고 이제 자석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회로를 다 꾸리게 됐습니다 짜잔 자석 세트야 자석 세트 그냥 플라스틱 조가리랑 포맥스 조가리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석 두 개를 붙여 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포맥스에다가는 구멍을 약간 뚫어 가지고 이쪽에다가 낄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이쪽에는 미끄러져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접착제를 이용을 해 가지고 밀착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좋아스 톡, 톡 그리고 이제 뚜껑을 밀봉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그러면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석이기 때문에 딱 붙을 수가 있겠죠 비커에다가 이렇게 물을 어느정도 따라오게 됐고 이 자석 조각을 네, 이쪽에다 떨어뜨린 다음에 이쪽에다가 배치를 시킵니다 네, 여기다가 장착을 하고 스위치를 켜서 볼륨 조정을 통해서 회오리 바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셋둘 하나 오됐 되나? 왜안돼 우와 우와 아, 아, 아. 여러분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오와괜찮아와 이거 대박이다 <웃음> 여러분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우와 와 아, 대박 어허허허허. 우와 대박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훨씬 커다란 이 친구! 네 물이 1리터짜리 이렇게 많은 물 양에도 이렇게 효리가 생기게 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!